고객 번호는 영어와 숫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영 숫자 반자를 해주겠습니다. 가입일은 날짜 시간, 설치 장소는 짧은 텍스트 한글을 해주시고 회선수는 숫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에서 설치 장소가 조인이 될 거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는 짧은 텍스트, IME 모드는 기본값인 한글로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가는 통화를 해주시고 자료값을 입력하실 때 오타가 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테이블에서 오타가 나면 결과물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감점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입력한 값에 오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누르시고 속성 시트에서 행 원본을 클릭하면 점점점이 나옵니다. 점점점을 클릭하시고 테이블 1과 2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죠. 고객번호, 가입일, 설치장소, 회선수, 단가를 더블클릭해서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입력이 끝나면 조회하면 설계의 1번부터 문장을 읽어 주셔야 됩니다. 해당 항목은 리스트 박스에서 가입일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입일에서 정렬에 오름차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건에서 고객번호가 O 또는 H로 시작하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번호의 조건란에 O, 별한칸 띄우시고 O와 한칸 띄우시고 h 별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like o 별 o와 like h 별이 됩니다. 이제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 주시면 h 와 o로 시작하는 것만 나오는데 값이 너무 많이 나오죠. 디자인 보기에서 설치 장소와 설치 장소를 조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O와 H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기 때문에 같은 줄의 조건을 적으시면 되죠. 해선수가 20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에서 해선수를 크거나 같다 200으로 입력해 주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해주시면 총 5개의 시트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오름차 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성이 끝났기 때문에 닫기 단추를 누르시고 저장을 위해서 예를 하겠습니다 이제 형식 탭에서 열 개수는 5개를 해주시고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하면 커리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에서는 다운표 컨트롤 V 다운표를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기에 폼 보기를 해 주시면 스크롤 바가 생성이 되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SQL 문에 INNER JOIN과 ORDER BY가 있어야만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가 INNER JOIN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말이 없어도 항상 INNER JOIN을 포함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아주시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에서 페이지 설정으로. 위쪽 여백을 60을 주시면 됩니다. 보고서에서 사용할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치 장소에서 설치 장소를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시고 가입일, 회선수, 단가, 회선료 회선료는 없기 때문에 처리 조건을 보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회선료, 콜론, 회선수 곱하기, 단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비, 콜론, 회선료, 곱하기 130%는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1.3으로 쓰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분율은 퍼센트를 붙여서 쓰시면 수식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소수점 자리로 변경해서 쓰셔야 됩니다. 1로 쓰시면 100%고 0.3이라고 쓰시면 30%입니다. 그래서 1.3을 쓰면 130%하고 같은 말입니다. 모뎀, 임대료, 콜론, 가로를 열어주시고 해선료 더하기, 설치비, 가로 닫고 곱하기 5%는 0.05를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되고, 0.5를 적으시면 50%가 되고 0.05를 적으시면 5%가 됩니다. 총액, 콜론, 해선료 더하기, 설치비, 더하기, 모뎀 임대료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합계와 총평균은 보고서 마법사에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 처리 조건 1번에 보시면 설치 장소별로 정리한 후 같은 설치 장소 안에서는 가입 일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파트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 장소별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설치 장소를 더블 클릭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을 위해서 닫기 예를 해주시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보고서 마법사 쿼리 1을 사용하시면 되죠 모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부 선택해 주시고 다음 그룹은 설치 장소로 할 것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를 더블클릭 다음 가입일를 선택해 주시고 요약 옵션을 누르겠습니다 설치비 모뎀 임대료 총액을 합계와 평균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하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페이지 바닥글과 총 합계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평균은 총 합계로 보고서 바닥글에 쓸 거기 때문에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총 평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그룹의 바닥글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계는 설치 장소 합계로 위치를 맞춰주시고 가이빌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죠. 설치 장소는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가이빌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왼쪽에 맞춰주겠습니다.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하겠습니다. 회선수도 적당히 드래그해서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해주겠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여백이 없도록 붙여주시고 그룹의 머리글도 보이지 않도록 붙여주겠습니다. 설치장소 바닥글을 상단으로 바짝 붙여주시고 여백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넣어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서식 글자 크기는 16 정도이기 때문에 20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밑줄을 선택해 주시고 좌우 크기를 키워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머리끌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클릭해 주시고 교차행색을 흰색 배경 1 설치 장소 바닥글을 눌러서 교차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가입일은 MMDD 형식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형식에서 MM-DD를 쓰시면 됩니다. 엔터 금액은 범위를 설정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추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맞춰주겠습니다. 전체를 드래그해서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선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 주시고, Ctrl C, Ctrl V,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선두 개만 선택해 주시고, Ctrl C, 그룹 바닥글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선 하나만 선택해서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에서 컨트롤 V를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서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한 줄을 선택해서 정렬해서 맞춤 위쪽을 해주시고 한 줄을 선택해서 맞춤 위쪽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를 하면 크기를 보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선수는 크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로 보이도록 오른쪽 꽃을 약간 옮겨주겠습니다. 가이빌도 약간 오른쪽을 줄여서 가운데 에 보이도록 맞추겠습니다 땅가도 크기를 조금 줄여서 위치를 맞춰 주시고 회선료도 위치를 조금 오른쪽으로 위치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설치비도 조금 위치를 옮겨 주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모든 값들이 선택이 됩니다. 방향키로 왼쪽으로 옮겨서 위치를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정렬이 끝났으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포기를 해주시고 선을 선택해주시고 정렬에서 맞춤 왼쪽을 해주시면 선이 가지런히 나오기 때문에 보기에 좋게 됩니다 이제 아파트 학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붙여 주시고 글자 색을 검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글꼴 색은 자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는 오른쪽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 여백은 60을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래 에 다음 페이지 단추가 회색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잘 끝난 겁니다. 창을 닫고 저장을 위해서 예를 해주시면 됩니다.